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제 임기가 4월 4일까지이고 다음 후임자를 위해서 강남에 그 사무실을 옮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장을 안해준다고 하니까 일단 옮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 화초들을 다 처분해야 되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가 뭐 땅을 아직 못 샀고 음, 건물도 아직 못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300명의 구독자가 되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가져가시려면 제가 택배로 보내는 건 못하겠고요. 이 가져가시려면 음, 화분째로는 좀 너무 큰 것들이 많아서 그건 좀 그렇고요. 뽑아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작은 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작은 거. 이건 자여방개 나무고요. 이거는 겹벚꽃이에요. 뭐, 음, 복숭아도 있고요. 복숭아꽃이 되게 큰, 크더라고요. 얘는 호두나무고요. 얘는 신고배네요. 음. 신고백꽃이 폈어요. 돌배도 폈지만 이스라지는 다 졌네요. 앵두도 졌고요 여러분 300명 중에 세 분에게 화초 한 개씩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걸 드립니다. 네, 모두 안 가져가시면 모두 다 가져가겠다는 분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안 가져가셔도 할수 없고요 음, 300명의 구독자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음, 500명의 구독자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미리 500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섯 분에게 드리려다가 아무도 신청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300명에게 드립니다 아니 300명에게 모두 다 드리면 300개가 안되니까 그건 곤란하고 300명 중에 세분에게 300명 구독자가 되 거니까 그러니까 복숭아꽃 얘는 신비복숭아예요 이거는 화분이 너무 커서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는 가져갈 수 없겠네요 뽑아서 그래도 비닐봉지 이런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